안녕하세요. 하스펀입니다.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. 하스스톤에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세요.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 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처음에 맞았어? 아, 맞네. 처음에 상대 미라였네. 어? 어머! 아, 미안해. 내가 이걸 못 봤네. 아 s o r 바 y a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었던 걸 내가 모르고 있었네 랩업하고 영능하고 참글게요 두개는 좋은데 오명이는 좀 애매해 차라리 다음에 얘네 잡고 나와서 갖고는 괜찮을 것 같아 오명이는 딜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얘가 있기 때문에 페어를 푸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 앞에 있는 점마 악뚜까지 조금 팔아야 되는 페어거든 얘한테 흠줄거 없죠 나와, 좀, 이제, 추구하는 스타일이 달라. X가 너무 세서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수지. 수지, 지 수지. 지 수지, 수지. 수지, 수지, 수지. 수지, 지 수지. 수지, 수지, 수지. 수지, 수지, 지 그걸 골랐을 거예요. 일단 또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나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아이거 나도 제정신 아니야. 어때? 끝났다. 조합 끝났다. 가능한데? 어이가 없겠다 얘도. 아 어, 이거 죽이는 그림인데. 야다 덤벼, 야다 덤벼, 야안다 있을 덤벼. 불두개 먹고요. 농담도 참. 치랄 났다 치랄 났어 치랄 났다 치랄 났어 아휴 <웃음> 이씨뭐이나이야처이당해음 당해 봐처이당해음이해봐이아 뭐야 아니 지랄... 연병하는데? 야, 연병하는데요? 맞아 이거? 자 엘리자스트. 스테...